따 아... 오늘의 아침입니다. 이건 저의 아침이고 이건 오빠의 아침입니다. 냠냠 진짜 왜 공복이 진짜 심각하다. 공복만 감이 안 잡히는데? 아, 아, 씨. 이거는 봄이 일기 쓰는 거고, 이거는 스케줄러, 이거는 좀 어제 이만큼 읽어서 오늘 다 읽으려고요. 이거는 충전기랑 막 간식 들어가 있는. 간식이랑 충전기랑 손목보호대 같은 거 작은 물건들 그고 이거는 혈당 식품 이거는 오늘 작업할 아이패드 이렇게 좀금 있다가 아직 문을 안 열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스타벅스 커피를 와 wow. 저녁입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아침, 오늘의 뷰 아침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아,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난 병원에서 하는 거 했었어요, 옛날에. 아.. 수치 진짜.. 이거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쓰려고.. 응 아.. 아이 센스 했는데.. 응. 와.. 진짜.. 수치가 너무 차이 나는 거야 응.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보러고 있으니까.. <웃음> 선생님 이런 수치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웃음> 아 그래? 야, 저녁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 수치가 나오냐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일인일리나마어인슐보 아마 맞게될다같다면까 하니까, 하니까, 하니까, 하니다 하니까, 하니까, 하 하니까, 하니까, 니까 하니까, 니까이니니니 내가 먹고 싶은 거 대신 먹어줘 <웃음> 오늘의 점심입니다 토마토님는 먹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양배추 닭가슴살 롤을 만들거예요 닭가슴살을 좀 깍둑썰기 처럼 하고 양파는 그렇게 많이 안다졌어요전 양파 씹히는게 좋아서 마지 추를 좀더이 양배추 롤은 찌는거거든요 집에 있는 야채들더 추가해주시면 되고 고그리 일은 양배추 겹겹이 장들이거든요. 말때이 심이 잘안 말려요. 그리고 이심 맛없거든요. 반 정도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말리기도 훨씬 잘 말리고 이렇게 좀 잎사귀가 큰 애들은 좀 크게 말 거예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주셔도 돼요. 조금 더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좋았습니다 따로 음, 응. 좀 식혀 짠 2차본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 세게 이거라 그래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뀌 서방에 곰심입니다. 찍는다 그러고 있었엄마엄아스타일이강에아삭니다오늘저녁입 <웃음> 음음 <웃음> 아까 만든 양미추룩에 토마토 이렇게 먹을 요음 어떠십니까? 완전 스럽요 인생 이렇게 반 개만 들여왔니? 이거 잘 익었어요. 아, 보카도는 얼마니 167... 하아... 이렇게 진짜 잘 익었다. 이쁘게 넣고 싶은데, 이거야! 이거야. 토마토. 그렇죠. 단수함. 고개 만들어서 먹는 게 조금이라도 즐겁도 됐어. 좀 낫네. 짜잔. 예쁘죠? 왕큰 거는 도시락 용 이렇게. 남은 밥으로. 아침입니다. 이건 저희가 그 아침, 이거는 교사방의 그 아침. 여기를 좀 찔러야 덜 아플까. 너무 이쪽만 찔러댔더니. 근데 이쪽, 이쪽 손가락을 하면 전좀 아프더라고요. 이로 낮춘 다음에, 여기, 아니야. 피가 안 나오면 또 다시 찔러야 돼. 예스. 바로 나왔죠? 볼까요? 오, 좀 나왔다. 여기서 제거에서 15를 더해야 거나 116이네요 역시 백미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제가 밥을 바꿨어요 원래 100% 형님만 먹었었는데 그렇게 먹다가는 사람이 커피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역시 백미는 죽여주는 밥이었다 어쩐지 밥 맛있더라 밥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백토르 흰미밥 신당그 별로 안 좋대요. 무리가 가는 밥이라더라고. 지금 2주째 딱 들어가고 있거든요. 2주째?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이게 좋을지 마음이 잘안 와요. 그렇다고 밥을 안 먹을 순 없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임신을 했으니까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애기한테 안 좋아라는 생각에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그냥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먹다 보면 사람이 폭주하기 딱 좋은 그 계단으로 이렇게 사 살랑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복 혈당이 안 잡혀서 인슐린을 맞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또 내가 할 말, 할말 너무 안 돼. 제가 케어 센스 써요. 이 기계가... 비싼 게 아니고 이 검사지가 비싸요. 검사지가 이게 얼마 들지만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쓸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저걸 산 거거든요. 덥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엄마 여기 있지. 봄이 엄마 여기 있지. 호시 <웃음> 왜이 <웃음> 토핑스 맛있어? 응 촉촉하게 끓이란 말이야? 맛있어좀 눌리긴 했어 그래도 촉촉하잖아